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무엇을 줄까? 아버지는 아들, 딸들에게 문제를 계속 주시는 분이야. <웃음> 아버지께서는 변화를 위해서 과제를 계속 주는 거예요. 문제점을.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어떤 것도 닥칠 때마다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 변화가 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나에게 왜이러한 문제가 이런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을까? 원망한다든지 불평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시간을 가지고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다 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위대하신 게 뭐냐 면 병을 주면 처방전이 있어요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절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에게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모든 것들 아주 작은 것들도 즐기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모두가 다 이루어집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그렇게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마찬가지로 도둑질하는 도둑질한 개발에서 발달되죠. 선한 사람은 선한 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생활의 삶도 음 어떠한 것도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 거기서 모두가 다 이루어지도록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하면 모든 걸 이루어진다. 따라서서요.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이 마음의 아버지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길이 거기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다 뭐예요. 아유 나는 못해. 못해. 이럴 때 나는 할수 있어. 해낼 수 있어. 하고 하는 쪽으로 긍정적, 긍정적인 쪽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아버지에게 뭘 달라다 소원뭐 이런 것을 하지 말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 같은 여러분들이 삶으로 바꿔가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이렇게 드립니다.